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댓글로 신청해 주신 부수님 토핑 정리 한번 싹 한번 해 주세요 오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핑 같은 경우는요 되게 딥하게 들어가면 정말 딥한 부분이거든요 대 구성에 따라 특히 순서에 따라 정말 약 약간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또 그런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말고 대중적인 시선에서 살짝 더 들어간 정도? 딱 어느 정도냐면 아내가 그 기준이 좀 많이 되는데 마스터 4 정도까지 합니다 또 열심히 안할 때는 다이아이기도 하고요 평범한 듯 하면서 좀 열심히 하는 정도? 그 정도 유저 시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쿠키 다 봐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좀 주요한 쿠키들만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먼저 퓨바닐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오아몬드 쓰시는 분들이 대중적으로 좀 많고요 그러나 우리 딸처럼 퓨바는 보호막 자주 치고 힐을 자주 하는게 좋은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초콜릿을 다섯개 쓰는 사람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상위권으로 올라올수록 퓨바의 피감을 더잘 압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오아몬드가 많고요 혹은 3아몬드에 2초콜릿 정도로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토핑을 결정할 때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까요 우선 퓨바는 높은 피감 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퓨바가요 몸이 터집니다잘 터져요. 퓨바 몸이 터집고 나면 급판을칩니다 그 그러다 보니까 피해 감수를 가장 신경 써주고 있고요. 그다음 고려해야 되는 게쿨 타임을 한 8에서 9 정도 맞추는 것. 요거는 이제 아레나에서 어떤 타이밍이 딱 맞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 정도 세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주로 아레나 위주다, 그죠? 아레나, 대난투 이쪽을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 만약 스토리에서 쓴다. 스토리는 제가 쉽게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맵마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아레나 세팅이 대로 가도 웬만한 스토리는 잘 돌아가고요 어떤 특정 스토리에서는 퓨바가 보막을더 자주 쳐주는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초콜릿을 여기다가 과감하게 배치를 하면서 풀을 조정하기도 하죠 그러나 맵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아레나 대난투를 기준으로 스토리에서도 써도 무방한 그런 토핑 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 캐릭터 홀리베리 쿠키입니다 홀리베리는 뭘 맞추면 좋습니까? 일단 당연히 오아몬드를 맞추고 있는데요 피해 감소가 가장 중요한 옵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쿨타임이 살짝 살짝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레나에서 요즘 홀리베리 너도 나도 다 쓰다 보니까 미러전이 많이 나오죠 그 미러전에서 우리 홀리베리가 한발 빠르게 먼저 들이박으면 좋거든요 그 정도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건 피해 감소입니다 거기다가 치명타 피해 감소도 조금 챙겨주시면 은 맷집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홀리베리가 딜도 잘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마왕님 같은 랭커분이 오라즈를 한번 연구해 보겠다 그런 얘기도 있다는 정도 그러나 역시 지금으로서는 오, 아몬드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바다 요정입니다. 정말 핵심 딜러, 최강의 딜러, 최강의 상태 이상 캐릭터인데요. 바다 요정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죠. 4초 바이오와 5초 바이오. 시작할 때 쿨타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는 5초 바이오가 훨씬 더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초 바이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5초 바이오는 역시나 공격력과 피해 감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안 죽고 잘 때리면 된다. 이게 5초 바이오인데요. 거기다가 쿨타임을 저는 못 챙겼습니다만, 여러분 쿨타임을 4에서 6% 정도를 챙기면 서로 밀어전일 때 이것도 바다요정이 살짝 더 빠르게 쓰는 그런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설명하다가 좀 귀찮았지만 좀 지적지적 해가지고 피감도 괜찮고 쿨타임 좀더 있는 거 챙겨서 한 3.7%까지 쿨타임을 챙겨봤습니다 4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쿨타임 11.8% 이상이 되도록 세팅해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콜릿을 한개 혹은 두 개를 투입하면서 맞춰야 되겠죠 그게 이제 4초 바이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샤벳상어 가보겠습니다 샤벳상어는 그래도 여전히 4초 샤벳을 더 많이들 선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4초 샤벳을 만들려면 쿨타임 11.8% 이상 세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공격력과 피감을 충분히 신경쓰면 됩니다 자 이봐봐 저도 방금 지금 설명드리다가 귀찮았던 공사들을 조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비감을 훨씬 더 끌어올렸습니다. 쿨타임 맞추면서 비감더 끌어올렸고 공이 살짝 내려갔지만 그래도 샤베 상어의 비감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샤베 상어가 죽으면서 우리 부활 깃털이 빠질 뿐이 안 되거든요. 그 깃털은 누구한테 빠져야 된다? 바이오한테 빠져야 된다. 바이오가 죽으면서 한번더 살아나는 게더 좋습니다. 그렇죠? 저처럼 귀찮아서 안 하고 있던 분들 약간 반성하면서 제가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 블랙레이즈 보겠습니다. 블랙레이즈는 무조건 센게 좋겠죠. 그래서 공격력과 시화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피해 감소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다음, 뱀파이어. 공격력, 시화기 제일 중요하죠. 이 친구는 정말 토벌했으면 오래 쓸거기 때문에 아뭐 아레나에서 쓰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공격력, 시화기 제일 중요한 친구다. 자, 호밀. 호밀은 딱 이렇다 하게 찍어 말할 수가 없죠 지금 이 호밀이 공속 보물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에 따라 다르고 아몬드의 쿨타임이 얼마인지 그 둘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냥 공속 보물을 안 받는 기본 호밀이라고 봤을 때는 공격력 치확 신경 써주면 좋겠고요 쿨타임이 7-8% 에서 정도면 쿨타임 0인 아몬드와 호몬드 연계가 깔끔히 일어나겠습니다 다만 공속 보물을 받는 호몬드 같은 경우는 세팅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제 어저께 올린 영상 우측 상단 위에 띄우겠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온 김에 아몬드형은 내가 지금 이 아몬드형을 누구랑 연동해서 쓰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아몬드는 그냥 아몬드 둘리고 피감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안 줄게 그 외에는 쿨타임 세팅이 중요한데요 방금 같이 호밀이랑 같이 연동할 때는 쿨타임 0으로 맞춰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도록 뭐 쿨타임 0 맞추면 대부분의 대에 혼자 나서는 행동 안 하면서 잘 맞아서 돌아갑니다 딸기 크레페는 3초 딸크와 4초 딸크가 있는데요 대부분 3초 딸크를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오초콜릿을 많이 쓰고요 풀타임이 세트효과 합쳐가지고 22.3% 이상만 맞추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23.2가 되는거죠 이러면 그럼 3초 딸크가 되겠죠 그러면서 뭘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까? 피감입니다 딸기 크레페가 괜히 자기 몸이 터져가지고 깃털이 자기한테 빠지고 이러면 이기는 판도 질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피감을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공속대의 우리 리더 형님 마들렌 형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들렌 형님 같은 경우도 5 라즈베리 쓰기도 하고 여기다 아몬드 두 개를 또 끼워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5 아몬드를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지금 5 라즈베리를 더 선호하고 있죠 마들렌 형님 정말 시계 때리라고 그래서 공격력 챙기고 있고요 치와 같은 거뭐 들어가면 뭐 있으면 좋다 이런 느낌이고 피감도 높으면 좋다 쪽이죠 거기다가 공격 속도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공격 속도가 공속 보물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핵심이겠고요. 공속대기또한 명의 주역이죠. 라일락입니다. 라일락도 공격 속도를 잘 챙겨서 공속 보물을 받게 해주는 게 일단 핵심이겠고요. 지금 저처럼 뭐 3라지에 2아모드 쓰기도 하고 그냥 5라지베이 써서 더 세게 때리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라지에 2아모드 써서 피감을 좀더 신경을 써줬고요. 라일락 몸이 터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좀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공격력까지 챙기면 더 좋겠죠. 다음 또 공속댁의 한 명의 멤버 베스츄리맛 쿠키입니다 이 쿠키도 지금 제가 오라즈베리 세팅을 해서 딜을 좀 잘하라고 해놨고요 공격력에 피감을 가장 신경 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얘도 뒤에 있는데 몸이 잘 터지기 때문에 피감을 좀 욕심을 많이 냈고요 공격 속도는 제가 챙기지 않았습니다 얘도 공속이 높으면 딜을 훨씬 잘하는데 제가 공속을 챙기지 않은 이유는 공속 보물을 마들렌 라일락 그분이 받으시라 요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죽지 말고 좀 해봐봐 이런 느낌에서 공속보다는 피감에 좀 많이 집중을 한 상황이고요 이건 또덱 구성에 따라 좀 달라요 만약에 라일락 패스츄리 두명만 쓴다면 공속을 꼭 챙기셔야 되죠 공속 보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고 세명다 데려간다면 마들렌 라일락 둘이가 공속 보물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독버섯 한번 보겠습니다 토벌때문에 많이들 쓰실텐데 뭐5라즈베리를 가서 독딜이 세게 들어가야 되겠죠 공격력을 신경쓴다고 볼수 있겠고요 치명타를 0%로 가져갔습니다 독버섯이 괜히 치명타가 터져서 데미지를 자기가 반사받게 돼서 독버섯 몸이 터지풀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확을 아예 뺐습니다 거기다 피감을 조금 챙기면 독버섯이 반사데미지 받는 거를 좀잘 견뎌서 끝까지 딜을 잘하고 독버섯 이 타격이 끝까지 성공하길 바래서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벌에서도 이 타격 다잘 치려면 쿨타임을좀 챙겨주는게 좋은데 3-4% 정도 챙겨주시면 이 타격 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감초도 저는 이제 터벌에서만 지금 쓰고 있는데 피감을 이것보다 더 챙겨주면 좋아요 피감이 높아야 안정적으로 감초도 스킬 두번 씁니다 근데 피감 좋은거 지금 대난초 때문에 딴 애들한테 다가있어서 어쩔 수 없이 피감을 낮췄고요 여러분 높여주시는게 좋습니다 풀타임은 세트효과 합쳐서 한 23% 이상은 나오는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3초 감초만 되면 된다 그런 상황이시면 16.7% 이상만 맞추면 3초 감초는 쉽게 만들어집니다 자 정글전사 중요하죠 정글전사 같은 경우 3초 만드는 게 핵심이겠죠 당첨은꼭 만들어야 돼서 10.3% 이상만 만들면 됩니다 굉장히 만들기 쉬워요 원래 빠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공격 속도가 높아지면 굉장히 좋죠 상대 딸기 크레페가 버프를 씌우기 전에 덮쳐서 기절시키기 위해서 공속을 12% 이상 맞추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덱 상황에 따라서 저처럼 공속을 일부러 조금 낮춰주고 아몬드를 하나 넣어서 피감을 높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공속 신경 안 쓰고 아몬드 두 개를 끼우는 세팅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공속대기서 스파클링도 이제 채용이 많이 되고 있죠. 스파클링도 피해 감소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속대기 민트 초코 이 친구도 오 아몬드 해가지고 피해 감소에 가장 신경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파르페도 오 아몬드 써서 피해 감소에 집중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징어 먹물은 공격력과 치확을 챙겨서 겁나 세게 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삼탱댁에 종종 등장하는 우리 라즈베리도 지 이름에 맞게 오 라즈베리를 착용했는데요 공격력이 좋아야 됩니다 이 친구가 탱커 역할을 하지만 암살자 역할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상대 바이오를 찔러서 잡아야겠죠 그래서 공격력, 그리고 치확도 챙겨주면 좋고요 거기다가 탱킹 능력도 좋으라고 피감까지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망고맛 쿠키입니다 저는 한방 호몬드에 지금 망고를 넣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신경 안 썼고 공격력만 오로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망고가 또 한방 용쿠대게도 쓰이죠 그럴 때도 공격력만 잘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라맛 쿠키 토핑입니다. 저는 지금 한방 호몬드 덱에 마라맛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3초 마라가 되려면 딸기 크래피랑 똑같죠? 세트 효과 합쳐가지고 22.3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럼 3초 마라가 되기 때문에 일마가 치확버프 올리고 망고가 공징 올리고 호몬드를 갈겨서 그 한방으로 끝내겠다라는 컨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략에 따라 다양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전략에서는 마라맛이 한방 용쿠 덱에 들어갈 때는 차라리 니도 용암 데미지 세게 때리라고 오 라즈베리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한방 공속대기도 쓰이거든요 그럴 때는 역시나 쿨타임 챙겨주셔서 먼저 치확 버프 올리고 그다음 공속대기 극딜 시작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역시 오초콜렛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달토끼 막 쿠키입니다 제가 그때 한방 달토끼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이제 오라지를 썼는데 그게 신의 한수가 될줄 몰랐어요 지금 이제 대난투가 나오면서 달토끼가 또 여기저기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줄 몰랐는데 제가 우리 떡토끼 이 자석은 오라지를 계속해서 선호들 하고 있고요 꽤나 매섭게 광역지를 주 때리고 일마가 떡표식을 남기고 이제 키를 딸 때마다 엄청난 힐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한방대게도 쓰이고 우리 원펀토끼에도 여전히 쓰이고 폴리베리대게도 쓰이고 참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옵션 같은 경우는 역시나 공격력이랑 피감이 더높으 좋겠죠 이 친구가 안죽고 끝까지 떡표식을 잘하려면 피감까지 더 챙겨주는게 좋겠습니다 저는 한방 덱에서만 써가지고 피감을 이렇게 신경을 별로 안썼는데 홀리베리 덱에 쓴다든지 그런 분들 피감 잘 챙겨주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아몬드는 안쓰고 오라즈를 쓰면서 피감을 챙기느냐 바로바로 바로 키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기의 광역 딜도 소소하게 솔솔하게 나오는 정도기도 하고요 자기가 자신 회복시키잖아요. 이 공격력의 퍼센트, 160% 이렇거든요. 자기 공격력이 높아지는 것이 유지력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이제 떡 표시 해가지고 힐을 땄을 때 힐을 해내는 그 능력이의 얘 핵심 능력일 텐데 그 능력이 달토끼맛 쿠키 공격력의 250%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공격력 비례입니다. 그래서 달토끼가 오 라즈베리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트위즐젤리의 쿠키입니다 저는 지금 그냥 아무거나 끼워놨는데 저는 쓰다가 뺐어요 세게 돼서 그렇게 된 거고 이 쿠키가 들어갈 자리 하나를 좋은 쿠키를 쓰고 차라리 인마의 역할을 부적으로 하자 저는 이쪽인데 어쨌든 인마가 제대로 활약하려면 결국 대난투죠 상대 보호막을 걷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마가 걷어내려면 3초가 되면 좋겠죠 27.1% 퍼 세트까지 합쳐서 쿨타임 27.1%를 퍼 만들면 3초 트위즐젤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쿠키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필요한 쿠키들이 있고 하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날 되세요. Goodbye.